큐리오시티. 지금 보시는 로봇 탐사체는 실제 크기의 화성 탐사 로봇입니다. 이름은 큐리오시티. 무려 8개월 보름을 날아간 끝에 2012년 8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화성에 도착한 큐리오시티는 앞서 도착한 선배 로봇들에 비해 가장 큰 최대 3m의 키에 가장 무거운 900kg의 무게와 2m에 이르는 로봇 팔, 4 대의 고성능 캠 카메라 또 다른 추가 기능의 카메라 8대가 추가로 달렸는데요.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8천억 원이 들어간 모델입니다. 직접 보시는 바와 같이 큐리오시티는 그동안의 어떤 로버형 탐사체보다 선명한 사진 촬영 능력과 지표면을 뚫을 수 있는 굴착 능력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 기능 및 분석 능력, 원거리 등판 능력, 그리고 이론상으로 최대 14년 동안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핵전지를 보유하고 있는 로봇입니다. 미국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늘도 퀴리오시티가 보내온 사진을 직접 구경하실 수 있답니다.